네 오늘은 음, 시키의 다이어토닉 코드가 실제 곡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존 곡들을 음, 기존 곡들의 악보를 보면서 코드 진행을 살펴보는 그렇게 곡을 분석해 보는 것은 어, 여러분이 작곡을하거나 편곡을 할 때에 어, 어떤 화성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네, 아무 코드나 막, 아무 때나 쓰지 않고 언제 어떻게 코드를 썼는지를 여러분이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C키에는 다이어토닉 코드가 있는데요 이 기본 코드 7가지가 나옵니다 네, 자기 음계의 음 7개 도레미파솔라시 를 가지고 각그 음을 첫음으로 삼아서 코드를 만드는 면 어 이렇게 세어 일곱 가지 코드 다이어토닉 코드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가지 계열로 나뉘어집니다. 토닉 계열 이것은 원 C 코드 세 번째에 나오는 쓰리 마이너 이 e 마이너 그다음 여섯 번째 에 나오는 식스 마이너 에이 마이너 이렇게 세 가지가 토닉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도미넌트 역할은 4, 4 메이저 코드인 F가 그 역할을 하고 2 마이너, 두 번째에 나오는 코드, 2도 음이 근음인 코드가 바로 D 마이너인데 D 마이너가 이 F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도미넌트는 5도 코드 G입니다 5 메이저 그리고 일곱 번째 코드인 세븐 디미니시드라는 코드가 B 디미니시드인데 이 코드는 G 코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래 악보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자잘 알려진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네, C키곡이죠. 자, 악보를 보시면은 자 C키곡은 일반적으로 시작 코드가 C가 나옵니다 네, 토닉은 화성을 출발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그 바로 특히 토닉 중에서도 첫 코드인 원 메이저가 바로 처음에 보통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C7이고 슬래시 2라고 돼 있죠 네, 이것은 C가 변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어, C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가 두 마디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토닉 원 메이저가 두 마디를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가면은 좀음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줬죠. 근음에 슬래시를 해서 변화를 줬고요. 7도음단 7도 세븐을 넣어 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토닉으로 쭉두 마디를 가다가 F 코드로 갔죠. 자, F는 서브 도미넌트, 네 번째 코드죠. 서브 도미넌트입니다. 자, F 코드로, 그러니까, 토닉 두 마디 후에 서브 도미넌트 한 마디가 나온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마디를 보면은 C로 돌아왔죠. 다시 토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슬래시 E 해서 변화를 줬죠. 자, 그 다음 마디 보면은 A 마이너이죠. A 마이너, A 마이너는 C 키의 다이어토닉 중에서 여섯 번째 에 해당하는 6 마이너 코드가 바로 A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A 마이너도 토닉이죠. 그러니까 C 코드에서 A 마이너로 진행한 것은 토닉 같은 같은 토닉 안에서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계열 안에서의 진행은 부드러운 효과를 주고요. 다른 계열로의 진행은 좀 강한, 어, 효과를 줍니다. 네. 그 다음 아랫단을 보시면은, A 마이너 다음에 또 C 코드가 나왔죠. 네, 토닉. 그 다음 슬래시 G에서 변화를 줬습니다. 이처럼, 특히 찬송과 같이 클래식한 곡은 토닉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마디를 토닉이 나와주고, 어, 특히 장조곡, 메이저곡의 경우에는 어, 여기 마이너 코드들도 있고 디미니시드 코드도 있는데 주로 C, F, G와 같이 어, 메이저 코드가 바로 어, 이 화성의 중심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클래식한 곡이 되죠 네, 그래서 토닉이 또두 마디가 여기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G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G 서스 4는 이 G 코드가 변화된 것인데요. 네. G 서스 4. 네. 이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바로 여기는 도미넌트가 여기서부터는 도미넌트에 해당되는 마디라는 것이죠. 도미넌트의 역할은 화성을 마무리해 줍니다. 어, 그래서 화성이 쭉 펼쳐져 나가다가 도미넌트를 만나면 화성이 불안해지면서 이제 가라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디를 보면은 바로 또 토닉이 나왔죠. 그러니까 도미넌트 다음에 보통 토닉이 나와서 해결을 많이 해줍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주의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서부터 바꿀 수 없네까지가 한 코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영주을부터 비슷한 코드 진행이 또 진행되죠. 네, 토닉이 두 마디가 지나가고, 또 서브 도미넌트 한 마디를 거친 다음에 잠깐 거쳐서 화성을 좀 펼쳐 주고, 그 다음에 또 토닉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자, 다른 곡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자, 이 곡도 역시 토닉. C, 1코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2마이너, e 2마이너는 e 뭐죠? 세 번째 코드 3마이너, 2마이너 e 이것도 역시 토닉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C에서 같은 토닉 안에 있는 2마이너로 e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두 마디는 토닉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니 후에 서브 도미넌트가 나오죠 이렇게 토니 후에는 서브 도미넌트가 많이 나옵니다 서브 도미넌트에 F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꼭 한마디씩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서브 도미넌트가 짧게 나온 다음에 반마디만 나오고 나머지 반마디는 도미넌트로 금방 이동해 버렸어요 네, G, G, G7으로 갔죠 이게 바로 도미넌트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토닉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토닉에 슬래시 2를 붙여줬죠 그러니까 이 곡은 C, E-FG를 거쳐서 다시 C로 돌아오는 진행 요네마디가한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단을 보면은 전혀 다른 코드 진행이 나오죠 바로 음, 서브 도미넌트부터 출발합니다 네, 서브 도미넌트부터 출발하지만 사실은 이 토닉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토닉 다음에 서브 도미넌트가 나온 것입니다. F 또반 마디만 하고 그 다음에 도미넌트 G, 그 다음에 도미넌트 다음에는 토닉이 잘 나오죠. 그래서 토닉이 나올 차례인데 아까는 G 다음에 C가 나왔는데 지금은 G 다음에 C가 아니라 변화를 주기 위해서 E 마이너가 나왔습니다. 바로 토닉인 토닉인데 좀 부드러운 토닉, E마이너. C를 여기다가 쓰면 강해집니다. 토닉 느낌이. 자 E마이너가 나왔고, 이 곡은 변화가 있어요. 변치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a 7이란 코드가 나오는데 원래 a 7이란 코드는 C에 없죠. A마이너랑은 다른 것입니다. 원래 A마이너가 C키에 나오는 코드인데, 어, 이 A7은 C에 없는 코드입니다. 다른 키에서 데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대리화음이라고 그러죠 대리코드 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이 자리에는 A마이너가 맞는데 변화를 약간 주어서 A7을 세 바꾼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토닉이 변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마이너 네. D마이너는 뭐죠? 서브 도미넌트의 보조코드예요 2마이너 그러니까 토닉 후에 서브 도미넌트가 또 나왔죠 그리고, 다음에도 서브 도미넌트가 계속 가다가, 여기 세븐이 붙고 슬래시 C가 붙었지만 계속 서브 도미넌트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브 도미넌트 다음에는 도미넌트로 간다고 그랬죠. 주로. 그래서 원래 G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G가, G 서스포랑 G7, 이렇게 G가 나오긴 했는데, G 앞에 이상한 코드가 나와있죠. B 플랫. 네. 이 B 플랫이라는 코드도 역시, 아무리 찾아봐도 비디미니시는 있지만 비플레시는 코드는 C 키에 나오지 않죠. 네, 이것도 역시 다른 키에서 빌려온 대리화음이 되겠습니다. 대리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어, 이렇게 악보를 몇개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 다른 C 키의 악보를 보면서 어디 토닉이 어디 쓰였고 또 얼마나 많이 쓰였고 또 서브도미넌트가 어디에 있고 어, 이런 식으로 자꾸 보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멜로디에 곡을 어, 코드를 붙이실 때막 아무렇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서 어떤 화성의 대원칙을 따라서 붙이면서 어, 자연스럽고 안정감 있는 완성도 있는 곡이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